Rustic d a n c 떻게 생긴 s 냐면렇게 e 어요 있죠. h a t do you think about it? You're okay, s i 냐면 o u r 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니 k a y y o u r o k u r e okay. y o e o k r e e e e e e e e e r e e 아무도 없어. 레저 라인은 라인 above or below the staff. 그래서 우리 지금 음악을 그리는데 오선이 있잖아요. 오선보다 노트가 더 높이 올라가거나 더 낮게 올라갈 때에 이렇게 작은 라인을 대신해서 그려 주는 덧줄이에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덧줄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덧줄인데요. 이런 덧줄을 자, 빨리 있는 방법이 필요해요. 이것도 배워야 돼. 진짜로 이제 노트가 레벨이, 레벨이 별로 안 높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올라가고 더 많이 내려가요. 자, 그러면은 그때마다 덧줄이 나오는데 선생님 치는 리스트나 뭐, 라칸타넬라 특히 보면은 덧줄 진짜 많아. 덧줄이야, 정말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노트가 있으면 그 노트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읽느냐. 여기가 툴라인 다섯, 다섯 개 줄이 있고요그 위로 툴라인이면 이게 하이스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 두 개면 로스예요 이렇게 먼저 알아야 돼 이걸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있다 우리가 이제 덧줄이 이렇게 많아 그러면 선생님은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서부터 도레미 파솔라 시 도레미 이러다가 아 틀렸어 그럼 다시 또 도레 이렇게 헤아려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가 C다 그지 C E G C 어 C E G, G B B네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나씩 건반을 건너뛰면서 가는 거예요 Skip C E 이렇게 쳐보면 금방 나와. 그렇게 악보를 봐야지 빨라요. 똑같아. 만약에 아래로 우리가 덧 줄이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덧줄 아니고 라인 아니고 만약에 이 스페이스에 있다 이번에 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가 라인 두 개가 C잖아요. 그럼 C라고 하고 C야. 이 라인이면 스킵 다운이고. 해서 F에서 하나 더 내려간 거니까 이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렇게 봐야지 악보를 봐야지 쉬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배우는 첫 번째는요 Ledger line을 배우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뭘 배우냐면 다카포 코다 이거를 배우는 거야 이 코다 이 사인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많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데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이 이렇게 생긴 있고 이렇게 그릴 때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지는 때도 있어요. 이게 다 같은 애예요. 얘가 뭐 거울처럼 생긴 데에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모양으로이렇게 그릴 때도 있어. 얘를 우리가 이름이 코다야. 이름이 코다고 사인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 코다의 뜻인데요. 코다 뜻인데 자, 이거는 악보를 쭉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쳐 그리고 나서 더블 바 라인이 아니야 더블 바 라인은 이거지. 그냥 이게 이게 바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더블 바 라인이 두 개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라는 뜻이야. beginning으로. 그래서 go to beginning. dc means go to beginning. 이야그 다음에 알코다. 그리고 코다에서는 코다로 넘어가세요 하는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세 i 타임에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지. 한번더쳐 그리고 왔는데 벌써 여기 코다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그 코다로 가라 그랬으니까 코다에서 그다음 코다로 확 뛰어 넘어서 여기 다안 치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사인이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요번에 우리가 자두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거는 DCR 코다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코다가 이게 코다 사인이라는걸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세 번째 메이저와 마이너 이제 정말 중요한 건데 레벨이 높아지면 많이 나오는 거야. 메이저와 A가 왜 나왔을까? 메이저 그 다음에 마이너. 우리 이제 유식하기 영어도 많이 배우자. 마이너. 오다 오. 마, 뭐, 마우스를 쓰니까 힘이 들어서 그래. 메이저와 마이너. 장조와 단조 음악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장조와 단조를 왔다 갔다 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여기서 앞에 두 개는 장조고요. 뒤에 두 개는 단조예요. 그리고 다시 장조로 넘어와요. 그래서 장조와 단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이빌딩이니까 악보를 빨리 읽는 법인 레저 라인을 봐야 되는 거고 또 악보 볼때 가장 중요한 기호를 빨리 눈에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장조와 단조를 알면은 악보를 빨리 볼수 있어요. 왜냐면은 음악적으로 이게 단인지단조인지 단조인지 모르면 어 소리가 왜 이래 이렇게 치다가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되는데 아 단조와 단, 장조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를 알면 공식을 아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빨리 보게 되어 있어요. In slow speed, right hand on treble C and left hand is low C. So from middle C to bass C and low C. So this is the position. right hand start with the one and left hand start with the c and g and time signature is three four so it goes one and two and three and one. In the middle C, E, and right hand A and E. So hand position will be like this. So your left hand moving to middle C position. Go one and two and three and and right hand slide it down to G sharp and E stays and left hand stepping up. One, Hand is a C2, but now they're moving opposite direction. So, right hand going up, left hand goes down. So, one and two and three and so they use the same finger number two, three, four, three, two, and then now left hand stepping up to E, right hand step up to one. up one and two and three and now dcr coda so you have to go back to beginning very beginning then same as the c low c left hand one two three and right hand one. page i mean the very last line of the page and both hand starts on c right hand c left hand c medium speed. Thank you.